여기는 아주대 학교 <목소리> 무슨관 경황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설치이 되어있고 오른쪽에 되어있고 여기 카메라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아이들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옛날에 실화상, 열화상만 했는데, 저희 NDS는 이렇게 그림을, 그림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게시판 동일하게 온도 측정하면서도 넣을 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여기 NDS 솔로에서 오디오 이제 나오는 걸로 설정을 하는 걸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이제 벌, 버전은 7월 27일 버전으로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봉 여기도 7월 27일이고 CMS도 그리고 보시면 MVR도 버전이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NDS도 똑같이 7월 2 7일이고요 7월 27일 버전 3개 다 이후에는 nds 에서 오디오를 음. 출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설정은 맨, 맨 처음에 이제 그에 음. nds 를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면 하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생겼는데 nds 마다 사운드라는 음. 게 생겼어요 이 사운드라는 거는 음, 그 연결된 오디오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hdmi2 여기에 HDMI 2에 지금 아웃풋 오디오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이 NDS에서 오디오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NDS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MVR에 업그레이드가 되시면은 MVR에 오디오를 보면 오디오가 이트마다 주소라든지 뭐 이건 이름 카메라 써 이름 넣은 거고요 주소를 갖다가 다 각자 넣을 수가 있고 이곳에 오디오를 보내겠다 하면 테스트를 하면 띵 하는 소리가 그 현장에 띵나게되돼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예, 테스트, 벨이 울렸습니다레이아웃도 이렇게, 지금 다 꾸며져 있습니다 레이아웃 만들고 작업에서 이렇게, 사운드라고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엠브에서 그 들어오는 어, 높은 열이 감지 되었습니다 하는 osd 가 나갈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장에는 지금 예시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문자랑 사운드가 뜨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설정 이벤트 설정은 아까 작업에서 하나 만드시고 이벤트 작업은 지금 원천간만 해보겠습니다. 원천간에 38도 이상에서 40도 이상이면, 어, 이 열감기 사운드와 문자가 뜨게끔 지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런 뼈기한 찍는데 나안 찍어도 돼? 여기 카메라고 저게 중요한 거한 15분째 찍기시죠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가> <웃음> <웃음> 이렇게. 선택이 어지없잖아 저번에. 선택이 어지없잖아그 대신에 오디오는 안 들어서. <웃음> <웃음> 네.